우리 정부가 김정일 사망을 미리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역수인과 탈북자 단체는 이를 미리 알았던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최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. <목소리> 인터넷 등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역수인은 엄창용 씨. 엄 씨는 지난 2008년 김 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다음부터 해마다 김 위원장의 사주를 봐왔습니다. 그런데 엄 씨는 이미 2008년에 김 위원장의 운이 올해 끝이 날 것으로 내다봤다고 말했습니다. 별이 태양인데 밤에 뜨면 안 보이잖아요, 그죠? 낮에 떠야 되는데 밤중에 딱 되고 올라서 내가 금년에 못긴다고엄 씨는 또 지난해는 6.25 전쟁 발발 60주년인 경인년이었고 내년은 임진왜란 발발 420주년이 되는 임진년이라 앞으로 한반도의 운명이 요동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이런 가운데 탈북자 단체인 n k 지식인연대가 조선중앙방송의 김 위원장 사망보도를 미리 예측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 단체는 오늘 오전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예고를 하는 방송원이 매우 비통한 어조와 표정으로 중대방송을 알리고 있다며 이는 지난 1994년 김일성 주석의 사망 당시와 비슷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게시판은 또 당시 방영되고 있던 모든 프로그램이 김 위원장의 생애와 활동 소개로 일관되어 있는 점도 이런 예측을 뒷받침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TV조선 최현영입니다